이신스댄스는다 알거든요? 근데 제가 저번에 불렀던 게신스 have been rich 이게 어떻게 소개 할까요? 아 제가 대답해야 되네요, 선생님? 네. 일단 추측. 아.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. 네. 아, 네? 일단 그는 어, 이렇게 해서 뭐뭐처럼 보이는데 어.. 어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데 네? 부자인 것처럼? 그거는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니 이거랑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? 보세요. 아. 이거랑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? 똑같지 않을까요? 그럼, 그렇게 하면. 혹시 뭐 그런 차이 아닌가요? 선생님, 여기는 이제 부자인 것처럼 보이, 니까 아, 밑에 거는 2번, 2번이라고 할게요. 1번, 2번 있으면. 2번은 부자처럼 보이는데, 똑같은 해석은 똑같지만, 부자처럼 보이지만, 실은, 아, 사실도, 네, 여기는 사실도 부자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해부빈을 쓴게 다르게 썼잖아요. 그니까, 러 부자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, 실은,